아, 이거 화분인가요? 어, 어떻게 어 바로 아셨죠? 어, 근데 얘는 좀 화분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네. <웃음> 별로 화분처럼 안생겼어요좀 독특하게 생겼죠 네. 이게 오늘 친환경 스미 화분이라고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<웃음>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반려동물 을옮 키우고 싶은데 <웃음> 나만 고양이 없어 <웃음> 나만 강아지 없어 <웃음> <웃음> 이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환경은 되지 않고 반려식물을 대신에 키워볼까 해서 이렇게 화분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<웃음> 어, 뭐 좋네요.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화분인데요 이게 친환경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. 첫 번째는 이 겉에 요 화분이 겉화분과 속화분 두 개로 돼 있는데 이 겉화분은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한 허? 거고 요 화분 한 개당 다섯 개 오,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페트병을 재활용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네, 그렇습니다 <웃음> 저 시각 나오거든요? 그래서 이 화분은 이제 여기다가 식물에다 물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겉화분에다가 물을 주고 속화분을 이렇게 담으면 은이 속화분으로 물이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아 이제 그런 방식이고 오, 그러면 안에 구멍이 잘 네? 자라게 있 눈에 ]구나. 보이지 않는데 이게 구멍이 있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거는 기존 화분보다 물을 10%밖에 안 쓴대요 아, 어머, 그래서 너무... 자원 절약도 할수 아 있는 아, 플라스틱까지 썼는데도 네, 네. 자원절약까지 하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아. 두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그런 화분이고요. 이름도 되게 독특한 게 아까 전에 물이 스며든다고 했잖아요. 두 번째 키워드는 반려나무인데요. 제가 이 화분들을 트리플레닛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. 오, 어? 트리플레닛 그거 네. 아니에요? 나무 키우던 게 맞아요. 예전에 나무 키우면은 숲에다가 진짜로 나무를 보내주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. 요새는 그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이런 반려나무들을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오, 아, 그러면은 네. 집에서 혼자서 나무를 키우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되나요? 엄밀히 따지자면 환경보다는 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아. 건데요. 일단은 실내 공기 정화. 미세먼지를 없애준다거나 세집증후군 같은 데 도움이 되고 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해소를 시켜준다고 해요 오. 그래서 현대인 1인 아. 가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아 너무 좋네요 네. 하나 들여야겠어요 네, 네, 어. 저는 방울토마토를 <웃음> 키울 테니까 우리 지장1님은 뭘 키우시겠어요? 아저 요즘 그거 블루베리나무 유행이던데 어, 나무를 집에서 키울 수있 <웃음> 블루베리나무를요? 어... 어. 그 지구가 살아있기만... <웃음> <웃음> 어? 근데 일분는왜 이렇게 길지? 대박 세 번째 키워드는 숲 조성인데요 이렇게 반려나무를 입양을 하면 좋은 점이 예전에 게임에서 썼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을 하면 실제로 숲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준다고 해요 되게 좋죠? 그래서 그 산불이나 뭐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숲이 없어진 곳에 실제로 숲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 너무 멋져요. 그렇죠. 예전에 혹시 한 3년 전쯤에 강원도에 큰불 났던 거 기억하세요? 오, 맞아요. 그치? 진짜 많이 탔잖아요. 그래서 그때 없어진 숲에 시, 실제로 여기 트리, 트리플랜에서 나무를 심는 그런 캠페인을 했다고 하고요. 오, 진짜 그 실제로 네. 더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숲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숲을 조성하고 바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무가 방합성 하는 과정에서 뭘 흡수하죠? 어, 이산탄소. 그렇죠. 탄소를 흡수를 하죠. 그래서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의 6.3%를 숲이 흡수를 한다고 해요. 야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 숲을 만드는 게. 아, 아. 음? 음? 또 화분도 사면은 거기 홈페이지에 음. 이렇게 이름을 넣는 게 있어요. 그 이름을 넣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숲을 조성할 때그 현판에다가 이름을 오. 새겨 준대요. 어우, 그럼 그 네. 숲에 내 이름이 그렇죠, 있는 거 그렇죠. 내 이름이 있는. 아, 나중에 나중에 가서 찾아보려고. 어, 아, <웃음> <웃음> <오>, 좋네요. 그렇죠. <좋죠. 웃음>